자 이제 스펀지의 네. 모습 촬영해 보겠습니다. 네, 안 보시는 것처럼 스펀지는 구움의 블랙홀처럼 이렇게 군들 군들 이게 구멍이 나 있죠. 다양한 구멍이 나 있는 형태입니다. 실리콘의 덩어리가 보이고 이렇게 잘 보일 거예요. 자 특이하게 보입니다 지금 네, 이렇게 조직 구조가 선명하죠 여기까지 할게요.